p <웃음> 왜 이렇게 래 망고가... 아, 망고가 오니까 모찌가 나 혼자 이이오지 망고마 망고, 망고! 오어왜 그러냐면 망고한테 오지 말라고 내 어, 거라고 모찌가 는가봐 네. 지금 망고가 와서 못 찍어. <웃음> 어, <웃음> 체리도. <웃음> 체리넣버렸어 넣었어. <웃음> 어, 뭐야, 음 망고도 누웠네? <웃음> 재밌 그냥. <웃음> 아이고 우리 순이 이렇게 겁쟁이가 돼가지고 순이야 무서운 거 아니니까 오! 오. <웃음> 순이 진짜 순이야 야, 이러면서 어떻게 사냥을 하고 돌아댕겼냐 너? <웃음> 컵이 이렇게 많아서? 됐어 이제 끝! 순이 막 애교 부리죠? 네 아이고 순이야 어, 복실복실 털도 치고 아이고 아고 털도 치고 너무 신났는데 순이? <웃음> 모찌 순이 꼬리로 모찌 때리겠다 애들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좋은가 보다. <웃음> 어휴 반대로. 그때 엄마랑 새끼랑 뭐하는 거야? 순이랑 뭐지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간다 <웃음> 아이고, 기분 좋아. <웃음> <웃음> 망고도 따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따라하고. 망치도 <웃음> 따라하고. 순이가 요 체리를 이뻐해요 아 이뻐요 아아 아, 이뻐요 우리 모찌? 순이한테 가봐 모찌야 순이한테 그루밍 해달라고 해봐 그냥 모찌한테 왜 그래? 모찌도 그루밍 해줘. <웃음> 어, 해줬나? 근데 마지못해 해주는 느낌? 모찌한테는? <웃음> 엄마 사랑해 모 어, 엄마 사랑해. 아 이렇게. 아, 순이한테 좀... 삐졌다, 어떻게 <어떡해>. 삐쟁이. 뭐지. 뭐지 <웃음> <모찌>, 미안해. <웃음> 아, 짜증나. 순부는고에 밀어가지고 엄마지 먹게 만들어. 이렇게. 기분이 안 좋아. 순이도 기분이 안 좋아.